예, 네, 상관. Most celebrations cannot be held without food, whether they are birthdays, weddings or holidays. 네, 대부분의 행사들은 뭐 축하할 일 이런 건데 celebrations. 대부분 행사들, 기념 행사들은 개최될 수가 없어요. 음식 없이. 이때 c o m m 는 부사절이에요. 명사 조립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주어 목적 보호 자리 아무것도 들어갈 자리 없고 이든 아니든 예그 행사들이 most celebrations들이 생일이든 결혼식이든 그냥 기념일이든 어쨌든 without food 없이 n 그 음식 없이는 열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most celebrations can always be held with food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죠 예 지금 celebrations와 food를 거론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이제 음식이 동반된다는 얘긴데, 자 why, however, lost가 그 다음 문장에. 하지만 때때로 food itself, 어, 음식 그 자체가 celebrate, 기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 어떤 행사 때문에 음식이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음식 때문에 그 음식 그 자체를 기념하려고 행사를 연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however, 하지만 food itself is the reason to celebrate yeah, whether you like trying unusual food such as garlic ice cream or rum shake or just enjoy learning about friend dishes 여기까지 일단 끊 같아 왜? 이 외도가 역시 이든 아니든 예, 왜냐면 여기부터 새로운 주야 food festivals are often held to celebrate the food traditions of the region where they take place 예. 그러니까 이든 아니든 이렇다는 얘기인데 뭐든 whether you like, 네가 좋아하든 또는 어디로 가야 돼? 오월로 가야 되는데 오월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이때는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니까 라이크 like, 좋아하든 아니면 즐기든 이런 의미로 크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좋아해? 예 익숙하지 않은 그 생소한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하는 거죠 trying unusual foods 예를 들면 such as 예를 들면 garlic ice cream or m i l k s h a k e 같은 여기서 war는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마늘 아이스크림이나 애벌레 milkshake 같은 특이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enjoy learning 외국 요리에 대해 배우는 걸 즐기든 어쨌든 예, food festival 음식 축제는 종종 개최가 되는데 음, to celebrate 기념하려고 the food traditions 예, 음식의 전통이죠 그 지역 어떤 지역 그 행사가 여기 Food Festival이죠. 그 행사가 열리는 그 지역에 음식 전통 음식을 기념하려고 열리기도 합니다. 예, 여기 문장 잘 해석 잘 해둬야 될것 같은데 어법적인 것은 첫째, 예, whether A or B 이든 아니든 부사절이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where냐 아니면 which냐인데, 요 take place가 수동태가 안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목적어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되니까 목적어 필요 없지? 주어나와 있지 따라서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니까 뒤에 in the region 이렇게 이어졌던 거거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소리지 그 지역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이때는 관계 부사 where가 앞에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전통 음식을 기념하려고 종종 개최가 됩니다. 예. Food festivals are often held 동태 to celebrate the food traditions of the region where they take place. 이 인도 레지온은 원래 문장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이게 where 로 이제 간 거라는 거예요. 음. Take place 이거 be taken 이러면 안 됩니다. 수동태 불가 take place. 일단 예, 수동태 불과 잠깐 더 볼게. 예, 여기까지 뭐예요? 음식 축제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 행사를 열는데, 예, 그 지역이 전통 음식, 보통 뭐 종종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열린다. Here are some unique food festivals. 자, 그러니까 이제 독특한 음식 축제가 있다는 거죠. From fish to fruit to side dishes. 그러니까 from A to B. To see, 이 말은 여기에서 여기 여기까지 이런 의미로 예, 생선 요리에서 과일 또는 예, 사이드 요리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죠. 여기까지 예, 독특한 음, 음식 축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독특한 음식 축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마디 더 하고 가요. Why don't you stop by? 들리다지? Why don't you? How about stopping? How about stop stopping? Why don't you? 하는게 좀 어떨까요 stop by and try 첫번째 동사 두번째 동사 들러서 some of the tasty food offerings 제이,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제공이니까 예, 맛있는 그 음식을 좀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if ever you have a chance to travel to one of these regions and come upon a food festival have a chance to 뭐뭐할 기회 예, 투보정사의 형용사제 용법이죠 예, 여행할 기회가 혹시라도 있다면 음, 어디를 여행하죠? Travel to 이때는 어디 어디를 여행한 전투사 one of these 이 지역들 중한 곳을 여행할 기회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리고 come upon a food festival 예, 우연히 예, 그 음식 축제에 어, 음식 축제에 마주치다 음식 축제를 만나게 된다면 예, 그래서 travel 첫 번째 그 다음에 come upon 두 번째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투가 있어도 되고. 어좀 되겠죠? 추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음식 축제에 대해서 어, 음,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수정 태블과 b p 피가안 되는 거에 요크플레스가 있는데 기타 발생하다가 해프닝도 있고 어커도 있고 다 같은 뜻이에요. 네, 그다음 이런 애들 모모인 것 같다 또는 사라지다뭐뭐 모모인 것 같다 모모로 구성되다 누구를 담다 어디에 속하다 이런 애들은 수성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어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알아주세요 what do you say to ing? what do you say to ing도 뭐 하는 게 어때? 이때는는 o 가 전치사라서 동명사가 옵니다.